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거한번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추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 하단에 있으신 하바나 스킨을 디자인 추가해서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을 했는 것은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배너 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 배너들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배너 PC 배너 각각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바일 배너에서 핸드 스킨 배너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모바일 스킨에 들어가져 있는 배너들의 영역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스킨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그스킨에 스마트 배너로 만들어져 있는 스킨이 배너 영역의 이미지들이 삭제될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C 배너 도 스킨 조회 스킨 배너 조회하기 누르셔가지고 조회해 보시면은 이 상단 배너 중단 배너 그리고 중단 배너 이 영역이라는 것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관리 디자인 보관함에 가시면 설치하신 스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해당하는 스킨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쇼핑몰 관리자 기능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용함을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 위에 마우스 올리시게 되면 스마트 배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배너 설정이라는 메뉴로 수정을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앱스토어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랑 동일한 건데 어,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 뭐죠 스킨을 보면서 이렇게 배너로 들어오는 방법과 그리고 관리자 안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배너 관리로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너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수정하고 싶은 배너를 클릭을 하고 어, 여기에 있는 그 해당하는 스킨의 이미지가 넘어가는 슬라이드 속도를 조절을 해 주시고 사용을 하실 거면 활성화 만약에 숨겨 놓으실 거면 비활성화 그리고 이미지가 넘어가게 할 거면 사용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사용하지 않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킨에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미지 슬라이드는 중간 정도는 어, 상단에 있는 건좀 빠르게 좀 넘기시는게 좋고 중간에 있는 건좀 천천히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의 형태든 바의 형태든 이미지가 몇 개인지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에 있었던 배너는 삭제를 하고요 배너 등록으로 새로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미지 등록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미지 등록에서 바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지가 없으시다고 하면 간단하게 배너 만드는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배너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기 스테이지에 어빈 캔버스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시는 어 디자인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왼쪽에서 이미지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스티커를 이용해서 글씨 같은 걸 넣으시거나 디자인 디자인 스티커 그리고 뭐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고요 필터로 가시게 되면은 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컬러톤을 조절하실 수 있고 있고요 폰트도 한꺼번에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템플릿에 있는 거 하나 불러와서 볼 건데 신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카페인 14가 제공해주는 무료 템플릿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삽입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스테이지에 맞춰가지고 얘가 조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더블클릭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고 왼쪽에 있는 필터를 통해서 컬러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사이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그 형태로 좀 변경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 됐다 그러시면은 적용하기 누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이미지를 에디봇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하는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했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이용하셔 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나와주신 다음에 등록이 되셨으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동할 곳이 있으시면 여기에다 url을 http가 포함이 되어 있는 주소로 넣어주시고 링크가 없으시면 링크 미사용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벤트를 하는 기간이 있으시면 노출 기간 설정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추가로 사용하실 게 있으시면은 배너 등록을 더 하셔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배너들이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 배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옆쪽에 보시면 은 날짜별로 클릭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짜별로 클릭수를 확인하셔가지고 어, 이 배너가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 이벤트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신다면 마케팅에 더 여러분들 신경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장해 주시고 수정 완료하셔서 사이트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너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배너를 사용하셔가지고 p c 와 모바일 각각을 여러분 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는 내용이고요 이런 배너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변경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해볼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메인 배너 다음에 여기 지금 메인 배너 나오고 있고 그 하단 부분에 중간에 다시 배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품 진열되어 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요런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위에 배너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배너 나오는 게좀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상품을 요렇게 진열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배너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품이 진열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은 상품 진열 영역이 우리가 두 개가 필요해요 어, 간단하게 봐서는 어, 지금 여기에 스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스킨에서 이렇게 길쭉하다고 라 생각을 했을 때요 상단에 메뉴가 있고 로고가 있어요 로고 있고 메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가 돌아가는 전체 큰이미지 메인 배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가운데 지금 이 배너가 나와 있는데 이 배너를 사용하지 않고 요 상품을 진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운데에 여기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진열을 해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요 배너 두 개에서 큰 배너가 이렇게 두 개가 중간에 나오고 영역에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상품 진열을 이렇게 시켜 볼게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다가 카피 라이트 영역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상품 진열 영역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 나오죠 그러면 상품 진열 영역이 두 개인데 하바나스킨은 기본적으로 상품 진열 영역을 하나를 주고 있어요 하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을 더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하고 나서 여기 있는 배너 영역이 요 사이에 있었던 걸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할 작업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같이 자, 카페 24 관리자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상품 진열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상품 진열 관리로 오시게 되면은 메인 상품 진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인 상품 진열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 메인 분류를 여러분들이 어 여기 어떤 분류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름을 좀 바꿔 놔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 이름들은 어 사실 쇼핑몰 디자인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스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보기가 그냥 편한 이름들로 수정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추천 상품 영역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맞나요 추천 상품 신상품 카테고리 1 2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요 이름들이 이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메인 분류 관리라는 버튼 누르시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거를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신상품으로 해주시고 세 번째 거는 기획전네 번째 거는 m d 추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바꿔주시고 저장해 놓으실게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베스트 아이템은 보니까 첫 번째 거 그래서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이라는 모듈 코드를 갖고 있고 신상품은 2번을 가지고 있고 기획전은 3번을 가지고 있고 MD 추천은 4번을 가지고 있어요 요 이름은 잠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인 블루 첫 번째 거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베스트 아이템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 없으시면 상품을 추가하셔가지고 넣어 주셔야 돼요 혹시 샘플 아이디를 만드셔가지고 연습 아이디를 하고 계시면은 아마 상품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요게 상품들을 어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여기 메인에 진열할 상품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음그해당한 영역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시니까 상품을 좀 여기 추가를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상품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판매하실 상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혹시 상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올릴 상품이 없는데요 라는 분 계신가요 어두개 있으세요 그러시면 두 개밖에 없으시면 영역이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요 왼쪽에 보시면 상품 목록이라고 있어요 상품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샘플 상품 두개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복사가 있어요 복사를 한2 0개 정도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메인 상품에 진열하실게요 요거는 어 그냥 지금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제가 추가적인 설명인데 제가 지금 진열했는 거는 저도 진열할 상품이 없어서 저는 음그 도매 도매매라고 하는 사이트를 어요 카페 24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앱스토어라는 곳에 스토어 바로 가기로 가면 여기에서 도매매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도매매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도매매 아이디를 클릭을 해가지고 어이 앱을 클릭하셔서 설치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그인하는 게 나오거든요 도매 꼭 도매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 여기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 이미지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카페 24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송이 되는데요 버그가 있네요 있는 느끼지만 여기에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웃음> 네 다시 들어가 볼게요 상품이 없을 때좀그 구색 맞추기 형태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 잘안 되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카페이사와 전송이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쇼핑몰에 이렇게 여기 보이겠죠 음, 카테고리가 중복이 되는구만요 이게 악세사리로 들어가야 되나 스포츠로 들어가야 되나 네,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카테고리 배칭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상품의 상품명을 변경을 해주고 가격이 지금 원가가 1500원이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판매가의 1.5를 곱해가지고 네 판매가를 자동으로 변경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쇼핑몰에 상품을 어 전송시켜가지고 카페이4사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된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어 마켓플러스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마켓에 내보내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를 하실 때 내가 어 팔수 있는 상품 몇개 없다 지금은 쇼핑몰 초기 초기라서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송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네, 쇼핑몰을 관리하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개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올리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카페2 4에 있는 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문 들어온 거를 여기에서 바로 주문 관리로 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주문 들어와 있는 것을 이 e 머니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음, 해당하는 상품 판매자한테 카페 24에 들어왔던 주문내역을 발송을 해 가지고 도매매에 있는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은 저희는 이제 송장 번호만 제 카페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도매 상품을 쉽게 올리고 어,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진열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품이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매에 매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메인 화면에다가 주로 진열을 하는데요 추가해가지고 이 상품도 추가해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상품 어느 정도 수량이 메인 상품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라고 하시면 확인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실상품이라고 하는 영역도 선택해서 검색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진열 영역에다가 상품을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추가해서 넣고 하단에 확인 눌러서 넣고. 그래서 진열 영역 두 개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열 영역 두 곳에 지금 상품이 이렇게 깔린 거죠 이제 이 해당하는 영역을 실제로 화면에 나타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소스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상품을 조금 더 내보내기를 해 놓을게요 신기하고 이상한 상품들이 많군요 Thank mm -hmm. you. 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잠깐 음, 전송이 되다가 만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놔두고 네, 디자인 수정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관리 메뉴에 디자인 보관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PC랑 모바일 중에서 저희가 PC 스킨 수정하고 있었으니까 PC 스킨에 지금 하바나 디자인 오른쪽에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수정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어, HTML은 시작하는 위치와 끝 위치가 있어요. 그 말은 방향해도지. 음, 기본적으로 html은 어 우리가 시작할 때 끝에 끝날 때 이렇게 구문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는 여기 슬러시를 붙여서 끝나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짝입니다 이게 하나의 짝인데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html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쉬운 html 구문은 인데요. 피태그는 문단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문단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그 HTML 태그가 완성이 된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문단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이동을 하겠다. 새 창을 열어서 이런 구문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 줘요. 그중에서 네이버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네이버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새 창으로 이동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창이라는 속성 값을 이렇게 넣어 줘요. 그리고 a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는 거를 구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문단 태그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a 태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문단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네이버로 이동을 하는데. 새 창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P 태그 안에 A 태그가 지금 들어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아이가 제일 나중에 끝나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래서 태그는 시작과 끝이 되게 중요해요. 하다가 어, 내가 지금 만들었는 페이지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옮기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태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한마디로 시작한 태그가 있는 곳에 맞는 태그가 끝나는 곳이 하나의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통으로 지우거나 이동하거나 수정을 해야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위치 이동이나 색상 변경이나 해당하는 부분들 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제가 여기 이 하반한 하바나 스킨의 옆쪽에 있는 디자인 편집 수정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HTML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게 되면 우리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꿔줄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벤트 미디어 새로운 시즌 캠페인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빛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배너 여기까지를 지금 밑에 나와있는 뉴어라이벌스가 나와있는 요 영역이죠 요 영역 밑으로 내린 다음에 지금 요 영역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 배너 하단에다가 하단에다가 새로운 상품 진열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림으로 좀 만들어서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보기 쉽게 해볼게요. 여기 화면의 위쪽에는 우리가 메뉴가 있었어요. 메뉴, 메뉴가 있었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저희 메인 배너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스마트 배너 해가지고 메인 배너가 있었어. 요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있는 게 스마트 배너로 해서 중간 배너가 있는데, 이 중간 배너가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좀 좋으시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품 진열 용역이 밑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상품 진열. 여기가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름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상품이 제일 첫 번째로 진열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지금 현재로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보여지는 게 나와 있고 그 바로 하단에는 카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어 사업자 등등에 대한 정보 표시가 나와 있어요. 요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메인 배너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품 진열이 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이 카피 라이트 영역을 좀 밑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중간 배너에 있는 요거를 요 메인상품 진열 밑으로 옮겨 놓고 여기 있는 상품 진열 영역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는 신상품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없는 게 지금 요, 요 영역이 지금 화면에 없고, 그죠? 그리고 얘는 위에 여기 있었던 거를 이쪽으로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이거를 UI, UX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얘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요 배너 요 영역을 이 아이템, 베스트 아이템 이 밑으로 요 내려야 돼요. 요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터에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 있는 뉴 어라이벌스라고 적혀져 있는 요 이름 변경도 해주고 우리가 요 밑으로 내리는 거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뉴 어라이벌스라는 글씨 있으시죠? 요 글씨 한번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쇼핑몰 메인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에 뉴어라이브이스가 43번 줄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43번 줄에 뉴 r 라이브 l 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를 제가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적어볼게요.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적고, 여기에는 한국어로 인기, 상품,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요거 수정하는 겁니다 요거 좋아요 자그 밑을 보시면은 여러분 오십 번 줄에 카운트 6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카운트 6네 저희가, 어이 진열 영역에 상품을 100개를 진열을 했는데, 카운트가 6이면 6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20가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20개의 인기 상품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는 당연히 20개로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 여기, 그리드 3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PRD, 리스트, 그리드 3. 54번 줄입니다. 그러면, 한 줄에 상품을 3개를 보여줄 때는 그리드 3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 20개를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20개로 했을 때는 3개씩 한 줄에 보여주면 마지막 짝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한 줄에? 세 개가 나오면 짝이 안 맞으니까 2 0 개가 나오게 하려면 한 줄에 네 개나 다섯 개 또는 두개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짝수로 해주거나 아니면 다섯 개를 줘야겠죠 다섯 개는 근데 너무 빡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 보일 수 있으시니까 한 줄에 네 개가 나와서 다섯 줄이 되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네 개씩 다섯 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사로만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1차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바꾸시고 왼쪽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시겠습니다 저장 아, 잘 나오네요 그죠 근데 2 0 개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2 0 개를 진열 안 하셨으면 2 0 개가 안 나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어, 신기하죠? <웃음> 네.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이 요, 요 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배너 두개 있는 거 위로 올리려고 해요. 근데, 어, 요게 좀 많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TML은 시작하는 곳과 끝쪽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에 있는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시작되는 곳이 42번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밑에 있는 요 이미지, 상품들 나오는 곳 봤더니 선택이 되었어요. 블록이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48번 줄에서 시작은 되지만 여기 에 있는 div 클래스 크로스 보드라고 한 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이 어요 영역 자체를 하나로 그룹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47번 줄부터 봐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요 지금 상품 나오는 영역은 47번 줄부터 선택 영역이 끝나져 있는 데를 보니까 104번 줄이지만 아까 48번 줄한칸 위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당연히 끝나는 것도 한줄 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5번 줄에서 끝난다는 거죠. 선택해 보겠습니다. 105번 줄부터 선택 범위를 쭉 잡을 건데요. 105번 줄 뒤쪽에 커서를 깜빡깜빡 두시고, 깜빡깜빡 두시고, 스크롤을 위로 위로 올려 볼게요. 위로 위로 위로 올려서 우리 42번 줄 앞쪽까지 선택합니다. 자, 한 줄이라도 삐껴 나가면 저도 여러분들 수정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42번 줄부터 105번 줄까지 선택 범위 잡아 주시고. 선택 범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 누르셔서 복사를 할게요. 복사. 복사.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줄 바뀌면 저랑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면서 가볼게요 자 복사했는 것을 우리는 어디다가 올린다 여기에 있는 이벤트 앤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 위로 올리는 거죠 메인 배너와 배너 사이에다가 넣을 거니까 사이에 넣을 거니까 여기 있는 이벤트 앤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얘가 시작되는 위치가 14번 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3번 줄 뒤쪽에다가 엔터 한번 쳐 주시고요 엔터 한번 쳐 주시고 나중에 여기가 어디였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주석문을 하나 달 거예요 주석은 이렇게 써요 입 열고 느낌표 빼기 빼기 네, 인 진열 한국어로 쓸게요. 개인, 진열, 1번, 베스트 아이템. 빼기 빼기, 닫기. 이렇게 넣고 엔터 한번 쳐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실게요. 그러면 베스트 아이템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배너 영역이 중간에 나왔다가 그 밑에 또 베스트 아이템이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되셨어요 어, 잘 따라 하시는군요 상품 왼쪽으로 붙었다고요 그거 그어 줄을 잘못 넣으셨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잘못하셨으면 컨트롤 제트 누르시면 되돌리기가 되거든요 되돌아가세요 컨트롤 제트 뭘 잘못했는지 찾아야 돼요 간격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다 잡은 다음에 그런 것들 짜질 고리한 거 수정하는 방법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건 CSS에서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못해요. 네 개만 보게 할수 있죠. 아까 카운트를 사로 하시면 돼요. 여기. 카운트 사로 하시면 네 개만 나오죠 제가 여기 글씨를 스무 가지라고 써가지고 여기 스무 개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쇼핑몰은 메인 화면에서 이동이 되게 많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상품을 좀 진열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진열하실 수록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밑에 지금 배너가 나오는데 배너 영역 밑에도 베스트 아이템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까 전에 진열을 했을 때 상품 진열할 때두 번째 진열영요 영역, 신상품 영역이 상품이 이렇게 또 따로 나오죠 그거는 요 밑에는 응? 위에만 4 개로 수정했는데 밑에는 2 0 개가 안 나오고 4 개만 나온다고요 상품이 2 0 개를 진열하셨어요 어 링크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베스트 아이템에서 메인 프로덕트 리스트 1번 요게 지금 진열이 두 영역에 되어 있어요 저희는 요 신상품 영역에 요 프로 메인 프로덕트 리스트 2번을두 번째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영역을 우리는 지금은 베스트 아이템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얘를 얘로 교체해 줘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름부터 바꿔 볼게요 여기에다가 신상품이라고 적고요 신상품은 5%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고 자 신상품 리스트는 프로 프로덕트 리스트 메인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숫자를 2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숫자를 이번으로 바꿔주시고 지현님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하시면 수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진열 영역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요렇게 네, 두개로 바꾸시고 요거는 우리 어... 아홉 개만 보이게 해 볼게요 그래서 카운트를 구로 붙여주시고 여기 그리들은 삼무로 바꿔줄게요 한 줄에 세 개씩 아홉 개를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세 줄만 나타나게 해 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기 아이템 그리고 이벤트 배너들 두개 나오고 그리고 신상 품 이렇게 나오고 상품들 쭉 진열된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시고 계시는 페이지 저한테 ur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 추적 체크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진열을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메인 분류 추가적인 부분 세 번째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여기에도 진열 시켜주시고 마찬가지로 관리자 요 스마트 디자인 창에서 해당하는 영역 또다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진열 영역 이번에 두 번째 거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걸로 여기에는 어, 메인 상품 진열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하셔서 여기에도 숫자를 3번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진열 영역을 계속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 영역을 더 늘리실 수 있고 줄이실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바나 스킨은 기본적으로 진열이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열 영역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있는 요 상단에 있는 요 영역을 줄일 수 없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요 영역, 네요 영역 줄이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베스트 t item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div 클래스 m 타이틀 에어리어 크로스보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클래스라고 적혀져 있는 게 CSS의 이름이에요. 이 CSS의 이름인데 여기랑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에도 어, m t i t l e 0 1 c r o s s b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줄이면 자 밑에 것 한번 볼게요. 요거 요기도 똑같이 지금 CSS가 들어가져 있어요. 내용만 다르지 쓰고 있는 디자인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CSS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은 이 해당하는 css를 모두 다 관리하는 곳에 가야 돼요 모두 다 관리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파일에 지금 쇼핑몰 메인 인덱스 점 html 파일에 제일 위에 보면 레이아웃 점 html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html 문서로 여기에서 파일 열기로 딸깍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이그 쇼핑몰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자인의 어, CSS들을 여기 상단부분, 여기 헤드 영역 3번 줄부터 쭉 나와 있는 35번 줄까지 이 사이에 .css라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CSS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CSS 안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 그냥 뇌피셜로는 이런 스킨들은 대부분이 l a y o u c s s 라는 파일에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열기로 지금 공통 레이아웃.html 파일인데요. 요 파일로 들어온 거는 쇼핑몰 메인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레이아웃.html에서 파일 열기로 이파일이 들어왔고 이 파일에서 하단 부분에 스물다섯 번째 줄에 파일 열기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CSS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야 되는 거는 m t 타 t 틀점 음, 엠 타이틀 부분이었죠 그래서 엠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서 찾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메인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111번 줄에 주성분 이렇게 달려져 있고 여기에 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 보니까 음, 요 10, 113번 줄에 m타이틀 에어리어 그리고 m타이틀 01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클릭해서 봤었던 요 제목 글씨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에 m타이틀 01이라고 들어가져 있었는데 요 부분이 지금 113번 줄에 되어 있었어요. 이 113번 줄에 봤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패딩 탑100 이라고 되어 있죠 패딩이라고 하는 애가 뭔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요걸 못 찾는 건데 쭉 보다가 보면 숫자가 좀 크게 적혀져 있는데 요 패딩이고 여기 탑이에요 탑이라는 거는 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쪽에 여백을 백을 줬네 라는 것을 우리가 어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맞은지 틀릴지를 예상을 했는 게 우리가 맞는지를 여기 숫자를 수정해 보면 돼요 1 0 0이라고 되어있는 거를 제가 50으로 한번 줄여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쇼핑몰 메인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여기에 줄었죠 여기도 줄었고 여기도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줄었고 그래서 요 css가 걸려져 있는 모든 곳 모든 곳이 다 이렇게 상단 부분이 수정이 돼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손쉽게 상단 부분에 있는 여백을 줄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패딩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w3schools.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w3schools.com 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HTML이나 CSS를 여기에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패딩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CSS 패딩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얘를 클릭해서 이게 뭔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얘를 번역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 요소는 패딩이 70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접 해보기 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패딩이라는 값을 제가 어 백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런 해보니까 이렇게 어, 줄어들게 되죠 그럼 패딩이 여기가 탑이었으니까 여기를 탑으로만 바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면 위쪽만 이렇게 백이 떨어지고 다른 데는 안 떨어지죠 그죠 여기 CSS 패딩이 안쪽 여백을 나타내는 CSS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W3Schools.com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하는 CSS나 뭐 HTML을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는 직접 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 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있는 패딩을 우리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사용해보기 같은 걸 누르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숫자가 네 개가 적혀져 있죠 이네 개가 적혀져 있는 거는 여기가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에요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숫자 네 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숫자가 위쪽 오른쪽 숫자가 아래 어, 오른쪽 아래가 세 번째 거 왼쪽이 네 번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숫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5 50 75 중에서 숫자가 하나가 따르려와요 세 숫자 중에서 하나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뭐가 될까요 뭔가 우리가 뇌피셜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어, 될 수가 있죠. 25가 다시 반복이 될 거다. 50은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 숫자가 올 거다. 75는 좀 전에 있으니까 그게 숫자가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죠. 보통은 요 숫자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면 위쪽하고 오른쪽만 있죠.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와요. 그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75까지 나와 있으면 은 50이라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였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왼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50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런을 해보면은 오른쪽, 왼쪽이 여백이 같아지죠. 네.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여백을 다 다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으니까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해보시면은 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독학을 H.T.M. 독학을 한 건데 이 독학을 할때이 W3Schools.com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봤고요. 음, 또 다른데 수정하고 싶으신 데 있나요, 여러분? 다른데 수정하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상품 간격. 상품 간격은 어 이것도 CSS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리드 4, 3, 2, 1, 5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격이 다. 제각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ss를 제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레이아웃에 웬만하면 있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에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한번 이렇게 스크롤쭉 내리시면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그리드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그리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3 번만 정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번호들은 정의가 안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스킨은 한 줄에 세 개짜리로 만들어 나는 스킨이기 때문에 이 스킨 개발자가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 놨지만 나머지 번호들에서는 개발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 숫자 그리드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어, 수정하기가 쉽진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어, k-r-d, 그리드, 그리드 맞죠? 맞네. g-r-i-d. 근데 여기가 검색이 잘안 되네요. 위로 검색을 해볼까요? 요거를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 다른 CSS 파일을 뒤져봐야 돼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일까 근데 검색을 했는데 검색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만 들어야 돼 근데 요 검색 기능이 아주 잘 되는 거는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눈으로 보통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상품은 공통상품 진열 이렇게 공통상품 진열에한 줄에 세 개짜리 여기 나와 있고 나머지는 분류 추천 상품, 음, 청상품, 결제, 결제 상세 페이지, 요거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없으면 다른 파일을 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오면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css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css를 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파이핑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어, 저도 조금 더 찾아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걸로는 나오지가 않고 있네요 네, 일단은 수정이 쉽지 않겠습니다 음. 저도 좀더 찾아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찾는 게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런 거 찾고 수정하고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이씨 베이스 프로덕트 점 CSS 여기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리드 하나에 만약에 한 줄에 두 개로 한다 그러면 너비를 50을 쓰고 한줄에세 개로 넣는다 그러면 33.3%를 사용을 하고 만약에 네 개를 쓴다 그러면 2 5를 썸네일 사이즈를 줄이고 다섯 개로 한다 그러면은 20%로 하겠다 만약에 한 줄에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 의 너비를 최대 230으로 하고 190 하고 180 130으로 한다 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백은 안 나와 있죠. 여백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진을 사용을 해서 띄우거나 패딩을 사용해서 띄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한 줄을 세 개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33.3%예요. 근데 이 하나당의 크기를 230픽셀로 이렇게 픽스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패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패딩을 한번 써볼게요. 패딩 어, 오른쪽 라이트를 한번 써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한좀 좀 크게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제가 40 픽셀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쇼핑몰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줄에 세 가지. 여기 보면은 엄청 떨어졌죠 여기가 간격이 좀안 맞죠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격 얼마로 할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패딩 라이트로 해가지고 떨어뜨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진님이 한번 이런 것들은 숫자를 넣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보면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여기 상단 부분에 그 로고가 있죠 우리는 하바나가 아닌데 하바나 로고가 있어요 요 로고를 클릭해서 편집을 눌러볼 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로고가 되어 있는 게 보시다시피 이미지스의탑 로고 점 png라고 하는 요 파일이 지금 걸려져 있어요 여기 그러면 파일을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파일 교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파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이 파일을 원본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이걸 포토샵에서 작업해서 덮어쓰기 하는 게 제일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폴더에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요창 잠깐 내려놔 주시고 관리자 화면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파일 업로더 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나와요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찾아야 돼요 작업하고 있는 폴더는 SDE 디자인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스킨은 이 에디터 창을 열어놓은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스킨, 빼기, 스킨, 뒤쪽에 넘버가 써 있어요. 저는 26번인데 여러분들은 몇 번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몇 번인지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26번이라서요. 이 26번 폴더로 접속을 해볼 거예요. 파일 업로더에 SD 디자인 폴더에 스킨 저는 26번이라서 26번으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킨 번호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PC 스킨은 앞쪽에 스킨이 적혀져 있고요, 모바일 스킨은 모바일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우리가 지금 PC 스킨 수정하지만 모바일 스킨도 나중에 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스킨도 나중에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미지 이미지스폴더를 찾아봅니다. 자, 이미지스폴더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 폴더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이미지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되실 겁니다 압축을 풀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폴더에다가 해당하는 파일을 다놔주세요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스킨을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여기다 들어가져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는 로고 이미지죠 여기 두개 이거를 포토샵에 갖다 놓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지금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 있는 포토샵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요걸로 한번 올려서 덮어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포토샵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올려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배경이 투명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고점은 그 유의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다운받으셨으면은 이제 우리 파일 업로드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요 파일 업로드에다가 제가 지금 두개 드렸던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파일 이렇게 두개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스타트 업로드 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확인을 클릭하면 중복된 파일을 자동 덮어쓰기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덮어쓰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스킨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스킨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르시고 F5번을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컨트롤 l f 오버 누르시면은 어 서버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미지가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교체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상담이나 원하시는 부분의 이미지를 다 교체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좀 지켜주시는데 좋고 p c 를 하셨으면 꼭 모바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진도가 쭉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두 개를 어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인스타그램을 연결을 하는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어, 유튜브 페이지를 하나를 만드는 거그거를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더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글자 색깔 바꾸시는 거 이런 것들 어, 조금 더 CSS 수정하시는 것좀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이런 것들 혹시 사용하실까요 페이지 어, 사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는 넣기는 했는데 수업으로 이용하실 수 이용하실 일이 많으실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두 가지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일 밑에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드 형태로 삽입을 시킬 수 있는 거,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 지금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린 거는 카페 2 4에서 음, 관리자 그 앱스토어에서 바로 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 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어, 인스타그램으로 카페이4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핀터레스트처럼 그, 표, 그 갤러리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 리뷰를 그러시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어, 카페24 기능이 더 쉬우니까요.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카페24 프로페셔널 계정이어야지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24 관리자 화면으로 와주시고요.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위젯이라고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스크롤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잘나가는 앱 소개해드려요 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인스타그램 위직 요거를 클릭해 주실게요 네, 눌러주시면 은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위직을 설치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설치하기 누르시면은 관리자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자, 관리자 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인스타그램 로그인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어 페이스북 아이디 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으로 하셔야지 아마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계정들이 나오실 겁니다. 계정이 없으시면 연결이 안 되세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스타그램에 있으신 사진들을 끌고 오는 거지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끌고 오는 기능은 안 됩니다. 네, 연결 다 되셨으면 이미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또는 최근 60개 이미지들다 가져오겠다 선택하셔도 돼요 저장을 해주시고 화면에 있는 썸네일 크기를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썸네일 크기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방식은 그리드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리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처럼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드를 여러분들도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 설정에 들어가시면 제목을 입력하시면 상단 부분에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배경도 쓰실 수 있고 테두리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용자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요 이 사용자 매뉴얼은 여기 연결이 잘안 되실 때 여기에 있는 Q&A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원주 상단에 활성화 버튼 누르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엉뚱하게 여기 달려있네요 잘 나오세요 여러분 안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처럼 이상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수정하면 되거든요 잘 나오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저도 아까 그 h t m l 글자 하나 그 위치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요 위쪽이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수정을 해 놨거든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샵 하바나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클릭하시면 공통 레이아웃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져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위치가 어, 여기 있어요 1 0 0 번째 줄 음, 1 0 2번째 줄에 샵하마다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쇼핑몰 이름으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은 근데 깔끔하게 여러분들 걸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거 인스타그램을 끌고 와서 새로운 페이지로 만드는 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더 쉬운데 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해요 페이지 이동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메뉴에 없는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화면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화면 추가 <웃음> 화면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파일명을 쓰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인스타 점 html이라고 파일명을 한 번만 작성해 주실게요 인스타 점 html 자, 인스타 점 html로 해서 파일명을 적으시고 다른 거는 손안대셔도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제일 첫 번째 줄에 레이아웃 파일이 이렇게 따라서 와요 레이아웃 파일이 따라서 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항상 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페이지 중에서 항상 안 움직이고 같이 따라 움직이는 애가 있죠 얘는 계속되고 메뉴랑 인스타그램 카피라이트 영역은 계속해서 따라오고 나머지는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그리고 옆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우리가 막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판매 판매가 뭐 상품명 판매가 뭐 설명 이렇게 등등등등 옆에 글씨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상품 페이지 이미지 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얘는 항상 모든 페이지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요두 개만 요두 개만 요 부분만 싹 떼가지고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놔요 요 파일만 따로 떼가지고 레이아웃이라는 파일로 따로 떼 놓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 놓고 요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공통 레이아웃이라는 파일로 불리는데 파일 이름은 레이아웃 t html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은 모든 페이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런 페이지 요런 내용의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는 컨텐츠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랑 아래쪽은 항상 여기에서만 수정을 해주면 모든 페이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파일은 지금 새로운 문서에 따라왔는 거고요. 그래서 위쪽이랑 아래쪽에 얘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가운데 무슨 내용 넣을래? 라고 해서 레이아웃 덤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아웃 덩이에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모듈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진열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드실 수 있고 게시판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상품 게시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갤러리 게시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벤트 게시판 같은 거 만드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전체 모듈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폰을 주는 페이지나 공동구매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기획전 페이지 어, 사은품 페이지 견적서 페이지 이런 등등의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삽입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레이아웃 페이지에서 해주는 건데 레이아웃 더미가 해주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레이아웃 더미를 사용할 거는 아니고 여기에다가 음, 이벤트 페이지를 어, 이벤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덤이라는 건 우리가 삭제를 할 거예요. 레이아웃 덤이라는 건 삭제를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을 거는, 인터넷 새로운 창 하나 여셔서, s n a p m u c c o m 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 들 가지고 와서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 형태로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는데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가입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회원 가입하시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과 같은 페이지가 보이시게 되면 프로가 있고 프리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프리를 사용할 겁니다 돈을 내고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보드라고 하는 프리 딱지 붙어져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외에도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어제 기억으로는 유튜브는 유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유저네임이라고 해가지고 골뱅이 린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라고 하죠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피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왼쪽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있는데 디스크립션 설명글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쓰는 거는 내가 지금 만드는 위젯을 나중에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설명 글씨가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썸네일의 사이즈는 지금 보이는 요 이미지의 사이즈를 얘기를 해요 요 사이즈 얼마로 하실지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 페이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반응형으로 하고 싶으시면 은사이즈에큰 영향을 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에 몇개몇 몇 줄로 나올 거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한 줄에 뭐몇개 정도 넣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내개 네 어, 아래로는 한열줄 어, 정도 나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한 마흔 개 정도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카가 정말 많군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조절하실지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포토 보드 보더라고 있는데 요건 테두리를 얘기를 해요 테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실 거면은 테두리를 넣으시고 안 넣으실 거면은 패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갇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요 여기 배경색 이게 지금 투명하거든요 요거에다 배경색 넣 캔디 말겠이요 뜻이고요 패딩이라고 하는 건요 사이 여백을 얘기를 해요 요 여백을 얼마만큼 여러분들 떨어뜨리실 건지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기본값 두셔야 됩니다 오버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오버 이펙트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거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페이드 인이라는 것을 누르시고 여기 있는 빈 공간을 짤 눌러보시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흐릿해져 있다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페이드 인 반대가 페이드 아웃 줌인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확 때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쉐어링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올리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에 퍼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잘안 퍼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 큰우리나라에선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안쓸 거면 노하시면 no 되고요 그러면 안 나오죠. 그리고 리스 s p o n s 라고 하는 게반응입니다 y 스를 해놓으시면은 얘가 너비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r e s p o n s e 는 yes 누르시고 get 위젯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여기 copy to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 요걸 누르셔가지고 복사를 해주시고 우리 아까는 작업하고 있었던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 창에 요 아까 비워놨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갈수록 어, 답변이 <웃음> 줄어들고 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천천히 해 보시고 요 앞부분부터 다시 네, 쉬는 시간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4시까지 자리에 와주시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도 삽입하는 거할 거니까 유튜브 영상도 하나만 찾아놔주세요 거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하시는 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메뉴를 생성을 하고 그 메뉴와 이 페이지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를 미리 인스타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빈 파일에 만들었다 보니까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스냅 미젯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 코드를 이 빈페이지에다가 삽입을 했고 저장을 해서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페이지로 여기 이동할 수 있게 메인에다가 어 해당하는 메뉴를 추가 생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샵하고 이벤트 사이에다가 메뉴를 하나 생성을 해볼 건데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메뉴가 이렇게 공통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에 지금 여기 딱 선택 영역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44번 줄부터 56번 줄까지 이 샵이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해당하는 카테고리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사 저희 쇼핑몰에 만들어 놓은 요 메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뉴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메뉴를 요 이벤트랑 같은 글씨로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인스타 리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이, 요 글씨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텍스트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요 57번 줄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56번 줄에서 엔터를 한번 쳐 주시고 공간을 지울게요 그리고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번 하실게요 그러면은 57번 줄에 58번 줄에 있는 거와 동일한 아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7번 줄에 있는 요 우리가 3번들이 다3 4 5번이 있었는데 6번이 없죠 그래서 6번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어주고 A H R E F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음, 주소예요 여기에다가 슬러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루트 계정에 있는 인스타 점 html 파일을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 점 html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고요 뒤쪽에다가 리뷰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에 제가 제가 넣은 소스를 붙여 넣어드릴 건데 메뉴를 하나 추가 생성을 해주고요 저장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인스타 리뷰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메뉴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이 페이지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바로 한줄 밑에다가 한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이번에는 7번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음. 유튜브라고 적어주고요. html 그리고 여기에는 모비라고 적을까요? 아니면은 뭐 비디오라고 적으셔도 되고. 네, 메뉴를 하나 더 추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유튜브 점 html 파일은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러 가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파일 하나 더 생성해볼게요 화면 추가 버튼 누르시고 파일명에다가 똑같이 적어주세요 유튜브 점 html 이라고 적어주시고 경로가 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타 하나도 html은 어,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시니까 꼭 파일 이름 경로 딱 맞춰가지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실 건데요 여기 있는 레이아웃더인을 삭제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실 거라서 센터라고 적으셔가지고 사이에다가 넣는 아이들을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유튜브 영상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유튜브 링크 넣으실 거라서 유튜브 영상 하나 찾으셨다면 그 영상을 삽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뭘 넣을까요? 아이베이스 영상은 제가 여기에다가 회원전용 영상을 올려놓기는 해요 혹시 나중에 반응형 궁금하시면 은이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 하나 이거 넣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영상 공유 버튼 누르시면은 퍼가기 기능에서 요 html 링크를 퍼올수 있습니다 요 링크 나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복사하신 거 우리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 넣으실 건데 여기에 넣으실 때 여기 보면 너비와 높이가 있으세요 너비랑 높이가 지금 560에 315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즈는 지금 넣으시면은 너무 좀 이렇게 작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크게 넣으시는 게 좋아서 어 예를 들면 710에 480. 이렇게 넣으시거나 아니시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음. 1 2 8 0 7 2 0은 너무 크니까 1 0 2 아, 0 1 0에 선에 한720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사이즈로 체크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시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 작업할 거는 다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다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사이트 가가지고 잘 나오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페이지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 상품들은 잘 보여지고 있는지 음, 전체 상품이없구먼 왜 없지 <웃음>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다쭉 해보시고 네,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여기서 뭐더 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뭐 이러는 거 없으신가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